네 안녕하세요 사주 상담 방송의 화인입니다. 오늘 드디어 음, 타로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이제 시작한다고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에서야 지금 녹화를 해서 올리게 되었네요. 어, 좀 늦게 되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기본 타로 유니버셜 카드에 대해서 어, 0 번부터. 78장 카드를 하나하나 설명해서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기초에 대해서 그 조금은 그래도 아셔야 되니까 그 카드 자체가 어 언제부터 이렇게 유래가 되고 이런 간단한 설명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 같은 유럽에서 유입이 됐다 그리고 그, 이,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유니버셜 카드, 이, 이전의 것이, 네, 그리고 마르세이 택이라고 있어요. 마르세이 카드라고, 그, 고전이 있어요. 그, 고거는 제가 안 쓰고,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쓰는, 네, 유니버셜 카드를 갖고, 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 카드는 너무 많이 쓰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기초로 아주 기본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이 카드가 좋아요 저 카드가 좋아요 그럴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 기본 카드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다른 카드를 하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본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 나에게 맞는 카드를 어 알아보고 공부를 하셔서 접목하는 게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거는 하시는 게 좋다 음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카드의 그 기원이 그 이론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대 이집트에서 부터 뭐 유래됐다 뭐 유대교다 인도다 뭐 아랍이다 뭐 그런 뭐, 뭐 중국이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 기록으로 보면은 그 유럽에서 이제 카드게임에서 유입이 됐다 그러니까 14세기 이후에 그래서 이제 1760년 쯤에 어이 마르세이 이거 말고 바로 전거 마르세이 카드가 어그 기본 택이 이제 탄생이 됐고 그리고 이 카드 그 카드로 이제 우리가 점을 보기 시작한 거는 그 프랑스 대혁명 그 시기에 굉장히 유행했다고 해요 그 카드로 이제 점을 보는 거 우리가 이제 점이라는 게 굉장히 그 뭔가 흉흉할 거나 환경이 아니면 이제 어렵거나 고민이 되거나 그럴 때 점을 사실 많이 보러 가긴 해요. 그래서 아마 그때에도 그게 유행하지 않았을까 그런 저희 개인적인 추론이 있고, 지금은 카드의 종류가 한 2천 종류가 된다고 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왜냐하면 이 기본에서 벗어난 또 색다른 개인들이 또 이제 창조에 대해서 만든 그런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 이제 뭐다 일일이 뭐 제가 뭐 거론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유니버셜 카드는 전체가 78장이에요 그래서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하나가 메이저 카드 그리고 마이너 카드 이렇게 나눠져요 이 안에 그래서 어, 메이저는 이제 중요한 어떤 비밀 중요한 어떤 카드 그래서 22장이 있고요 나머지 56장이 거기에 대한 보조적인 예, 그 보조적인 어떤 내용이 쭉 있는 어, 마이너 카드가 있고요 마이너 카드는 딱네가지의 그림이 있어요 막대기, 컵 그리고 칼 있죠 검 하고 그리고 동전 카드가 있어 그래서 그게 쭉있고요음 나중에 이제 보여주다 보면은 이제 고거 안에 또왕 시중 뭐음 그런 것들이 또 있어야 돼고거 이제 나중에 제가 풀어 드리도록 하고 카드를 뭐 어느정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거라 뭐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는데 뭐 처음 또 접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카드 그 사주를 하는 사람이 왜 카드 강의를 하냐. 사실 이 카드라는 게, 음, 사람들과의 어떤 그 소통에서 이것만큼 또 쉽게 접할 수 없는 게, 접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주는 기본적으로 태어난 시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다 풀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생 깊숙한 것까지 상담을 해야 되니까 상담이, 상담 폭이 되게 깊은 데에 반해서 이거는 단편적인 거. 어떤 고민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 짧은 근거리의 미래라던가 뭐 이런 거를 보기에는 굉장히 그 쉽기 때문에 뭐 생년월일이 몰라도 되고 그분과 마주 앉아서 요즘 고민이 뭐냐 이런이런 고민이 있다 그러면 그래 한번 보자 그래서 이렇게 봐줄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 상담의 기회를 통해서 소통이 되고 좋은 인간관계를 또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 뭐 약간의 뭐 그런 요소로도 쓸 수도 있어요 이게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지금 뭐 유튜브뿐이 아니라 어, 타로를 가리키시는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뭐 타로를 잘 가리킨다, 잘한다 이러진 않아요 결코 다만 저는 제가 보는 방식 그리고 저는 또 사주와 접목해서 타로를 많이 보기 때문에 어, 타로의 어떤 그 전문적인 것까지는 저는 내려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의미 있죠. 카드의 의미가 뭐 이미지적인 의미도 있고 그또 우리 수비학적으로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자세히 보다 보면은 뭐 다른 점성학 같은 거 있죠. 별자리 그거랑또또 이제 이어서 보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별자리나 그 수비학은 그렇게까지 그 보지 않고요 그 이미지로 인한 직관 요그 이미지의 의미 이런 쪽으로 많이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사주 볼때 사실 그렇게 또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위주로 이게 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타로를 볼라면 기본적으로 타로가 있어야 되겠죠 예, 네, 타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케이스 정도가 있어 주면 좋죠 이런게 아니더라도 예, 네, 또 간단한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넣어놔서 손상되지 않도록 뭐 땀이라든지 뭐가 닿았을 때 얘네들이 붙어요. 습기가 있으면 그래서 습기가 좀안 차게 이렇게 보관을 하시고 그리고 얘를 아무데나 이렇게 까는 게 아니라 뭐 작은 스프레이 천, 융 같은 거 있죠. 좀부들부들한거 이런 거를 깔고 그 위에 해야지 얘네들이 눌러붙지 않고 기스가 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카드가 아니에요. 그 인쇄가 굉장히 잘 됐어. 코팅도 잘돼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정도까지 인쇄가 안 돼요. 이거 이제 외국에서 다 수입해서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쇄술이 그렇게까지 발전이 안된 것 같아 왜 이렇게까지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일 먼저 이 카드를 사셨으면 이제 사셨어 인터넷에서 팔고 하니까 이 카드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셔플이라 그래서 이렇게 섞어요 한마디로 그 우리 카드게임 포커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은 아주 잘하시겠죠 뭐 화투라던가 <웃음> 이거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이 섞는 걸잘 못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렇게 양쪽으로 잡으시고 네, 똑같아. 네. 이제 자기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도 옆으로 막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연습하다 보면 본인에게 맞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스프레이 천을 깔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거를 뽑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밀어서 네, 이렇게 스프레이드 한다, 이 뜻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뽑아내는 건데, 이건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웃음> 연습을 좀 하시고, 요것까지는 제가 뭐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다 아니까, 어, 그래서 상담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의 어떤 궁금한 점, 그분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은, 어, 그걸 이렇게 유출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걸 피드백 한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궁금한 게 뭔가. 그리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서 보셔야 돼. 제가 이제 타로 볼때 제일 이제 보기가 조금 난감한 거는 오자마자 저금전을좀 봐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금전은 뭘 봐달라는 거야? <웃음> 아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금전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에, 요즘에 무슨 돈에 관해서 고민이 있으세요?라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돈을 어떤 식으로 벌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무슨 투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어떤 식으로 지금 물어보시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아 처음에는 금전운 좀 봐주세요. 그랬다가 아 그게 아니고 집을 지금 살려고 아, 팔려고 하는데 그게 좀잘 팔려가지고 돈이 나한테 들어오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너무 어려운데 뭐 월급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어, 그게 언제쯤 풀어지나 그래서 금전운을 보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 그래요? 그러면 어, 월급이 언제쯤 나오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달로 뽑아주든지 아니면 그 상황이 좀 해결될 것인지 조만간 해결될 것인지 뭐 그런 거를 좀 봐준다던가 뭐서 약간 기간적인 걸좀 봐줄 수도 있고요 그런 걸좀 유치해 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저 애정은 좀 봐주세요 그래 그럼, 지금 사귀시는 분이 있나요? 없대. 아, 그럼 지금 먼저 뭐 사귀었던 분하고 뭐 헤어진 지 얼마 되셨어요? 그럼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러면, 어, 어떤 그 기간에 그 만나기를 원하나 제가 6개월까지 봐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풀어가면서 카드를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좀 있어야 돼. 그냥 무조건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대화를 하고 그 사람과 이렇게 교류가 있고 소통이 있고. 그, 뭔지 모르게 그런 게 있은 후에, 어, 나름대로 이렇게 섞이는 거죠. 융화가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원하는 거, 내가 찾아주려는 마음, 그리고 그런 무의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예, 그래서 스프릴하고 뽑을 때는 그 사람이 집중하게 하고요. 그걸 뭐 기도로 하면 안 돼. 제발 뭐 돈이 생기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물어보는 거야. 무의식에어 돈이 언제쯤 해결될까요? 그 질문하면 돼요.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뽑을 때는 왼손으로 뽑아야 돼요. 왜냐? 오른손은 의식에 많이 들어가요. 근데, 맨손은 어, 굉장히 무의식과 관련되는 손이기 때문에, 뽑을 땐 항상 왼손, 한 장씩 뽑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뒤집어서 놔야 되죠? 그래서 이걸 열어가면서, 이제, 풀어드리면 돼. 요거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전혀 모르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제일 먼저 제가, 어, 풀어드릴 내용은, 첫 번째 카드예요. 첫 번째 카드. 이게 바보 카드, 0번 카드예요 0번. 자, 봅시다. 자, 이 카드를 보면은, 어, 떤 남자가 지금, 뭐, 정말 거지같이 옷을 입고, <웃음> 네, 보수, 이렇게 뭐, 보찜을 짓고, 네, 그리고 그 위에 숫자 0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어, 어떤 낭떠러지 위에서 아주 정말 꽃을 하나 들고 낭만적으로 서있고, 뒤에는 하얀 개가, 예, 옆에서 깡충거리고, 이게 쫓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자, 우리가 이 카드를 보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일단 이 사람의 이미지에서 풍겨 나오는 느낌과, 그리고 컬러감, 그리고 이런 상황, 그리고 이상하게 한쪽이 보이는 직관적으로 이상하게 나는 저 꽃이 보여. 유난히 적고 싶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어저 태양이 너무 하얗게 빛나 그러면서 내 시선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의미하는 거를 조금만 생각해봐야 돼. 그럼 전체적인 어떤 느낌과 전체적인 전체적인 느낌과 그리고 부분 부분적인 느낌이 확 들어오는 거 아니면 이상하게 컬러가 확 들어와. 그때그때마다 그럼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의미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질문에 따라서 내 느낌을 얘기해주면 돼. 그쵸? 예를 들면 <웃음> 아 이제 이건 이제 제가 바보 카드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선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바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보 여기서 바보는요, 음 정말 멍청한 바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 너무 막그 지금 옷차림도 좀막좀 좀 요란하잖아요. 약간 미친 사람 같은 광기 어린 뭐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천재적인 바보와 천재는 네한끗 차이라고 극과 극은 통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보긴 바본데어 평범한 바보가 아니야 뭐 아이큐가 떨어지는 바보 이런 느낌이라기 보담도 뭔가 다 해탈한 그런 바보 그리고 그런 느낌이야 지금 저 그림에서는 옷도 되게 화려해 꽃무늬가 막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막 찢어졌잖아. 그래서 그걸 딱 봤을 때아저 사람은 이, 그냥 일반 평범한 노숙자 그런 거지가 아니라 예전에는 정말 모든 걸 가졌던 뭐 부자집 아들이든 아니면 왕, 왕이든 뭐 왕자든 어떤 그런 고귀한 모습도 사실 이렇게 엿보인다. 그래서 그냥 바보가 아니라 모든 걸좀 내려버리는 내려놓고 예, 자유로운, 그런 느낌의 바보 느낌이 사실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 완전 바보,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래서, 어, 이런 거는 어떤 걸 의미할까? 그, 음, 사람이, 어, 너무 그, 그 이상의 어떤 걸 넘어가다 보면은, 어, 데미지라던가 스트레스 라던가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든가 안 좋은 기억을 떨쳐버리고 싶다든가 그럴 때는 도망가고 싶고 아니면 자유로워 지고뭐 이런 어떤 게 회피하고 싶고 이런 거 있죠 어 그래서 그 기억을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막 그런 어떤 그걸 이제 어 신경학적 용어로 무슨 뭐 해리 뭐 해리 장애 뭐 이런거 있죠 그런 기억 이라든가 의식 그런 성격 같은 게 이제 붕괴되는 장애라고 하는데 <웃음> 그 현실하고 그 감정을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고통으로부터 그런 거 스트레스나 현실의 불안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멍한 거지. 네, 그래서 좀 바보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보지하나 들고 나가는 거야.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옷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런 걸로 봐서는 감각이 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돈은 없게 생겼죠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금전은 없다 돈은 없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좀 한편으로는 낭떠러지에서 굉장히 위험해 보이잖아요 모험도 감소한다 그리고 굉장히 모험적이다 그리고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걸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어 이런 부분들이 그 남들은 저 사람 보면 약간 미쳤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웃기잖아 사람이 광대처럼 근데 이제 본인이 자신도 그냥 다 내려놨기 때문에 회, 해탈한 느낌으로 잘 웃어 약간 바보들이 원래 잘 웃잖아요 미친 사람도 웃고 그러니까 자기도 웃고 남도 웃게 만드는 그래서 좀 엉뚱하고 뭐 그런 현실을 좀 회피하려는 그런 것도 다 들어있어요 그 의미에 그래서 바보라는 그 뜻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달달달 외웠던 기초적인 거. 자, 카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제 네 가지가 굉장히 그 대표적인 건데 순수함, 그리고 자유로움, 그리고 무계획적이고 활동적인. 그게 다 들어가요. 이게 이제 대표 키워드야. 이건 좀 달달달 외워야 돼. 네 가지는. 왜냐면 이제 카드를 딱 봤는데 이미지나 느낌은 이제 알아. 누가 봐도 알아. 근데 그거를 딱 설명하기가 좀 뭐한 게 조금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겠죠. 입이 이제 트일려면 그런 거는 조금... 예, 외워야 되죠. 그리고 카드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의미를 얘기한다면 이게 좀 자유분방하고 욕심이 없어 보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험에 개의치않아요 그래서 근심이 없어 보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이렇게 구석되어 있는 걸 싫어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낭떠러지에 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스릴을 즐길 줄 안다. 그리고 밑에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등장 미 제어둡다. 이런 표현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더 나아가지는 말고 현상 유지를 해라.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지금 개도 있잖아. 개. 개 같은 뒤에서 뭔가가 있잖아. 그리고 동반. 누군가 동반 위험이 있다. 이런 것까지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어, 하나하나 알고는 있어야 돼. 알고는. 그러면 이제 그건 전체적인 느낌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적인 거 있어요. 그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 자. 봅시다 보면 자, 부분적인 거 머리에 하얀 태양이 있죠 그리고 산도 하얀 산이 있어요 개도 하얀색이고 지금 하얀색이 부, 부은 부분이 있어요 소매도 하얗고 아 그런거는 이렇게 여행을 할때 같이 꽃도 하얗네요네 여행길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모든 주변 그런 것들이 되게 순수하고 네, 그 어떤 욕심이 없는 그런 순수한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자, 또 하늘은 또 되게 노랗죠 예, 그리고 머리색도 보면은 머리도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어, 신발도 노래 그옷 속에도 약간 노란게 있어요 자 요런 노란 느낌은 약간 어린애 적인 이것도 순수하고 비슷한 건데 유희적 뭐 약간 경쾌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 애들 보면 뭐 노란, 유, 유치원 노란색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노란 병아리, 뭐 이런 것처럼 에너지가 있는 경쾌한 느낌, 그런 거예요. 자, 얘, 얘 지금 보찜을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예, 들고 있죠? 너무 초라하죠? 네. 이 사람은 뭐 계획이 없어요. 욕심도 없고, 예. 그래서, 이런 느낌. 그리고 좀 예술가 같은 느낌?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그, 이또 빨간색이 중간중간 있어요. 그, 고런 빨간색은 뭐, 강렬한 어떤 에너지, 원동력,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모자가 있는데, 예, 이 모자 자세히 보면 깃털 빨간색이 있어요. <웃음> 자세히 보면. 이게 약간 그, 안테나 같은 건데, 그, 태양의 기운을 이렇게 막 받아들이는 그 깃털처럼 가벼운, 뭐, 요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이제 그, 낭떠러지. 요거는, 어, 유엄이죠 유험. 유엄. 그러나 개의치 않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바보일 수도 있고 천재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장면 그런 건좀안 보는 편인데 점성학으로도 보기는 해요. 그래서 바보 카드는 점성학으로 그 천왕성을 얘기해요. 천왕성 그별 별자리로 보면은 근데 천왕성 자체가 좀 독특한 게그 다른 그 행성들은 그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팽이처럼 이렇게 돌거든요 자전축을 돌때 근데 천왕성은 음 약간 누워 있어 그러니까 마치 그 태양 주변을 바퀴가 굴러가듯이 이렇게 가요 되게 웃기잖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기괴하다 그리고 기발하다 엉뚱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별 별은 천왕성을 의미하고 별자리는 물병자리예요 물병자리에 그 물병자리는 그 자리 자체가 약간 권력 지향적인 것보다는 뭐 이렇게 뭐 자유, 민주, 독창성 뭐 이런 거 돌출 그리고 이게 뭔지 모르게 그 그런 어떤 그 힘없는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뭐 그런 어떤 모습 음, 그런 거를 봤을 때이 카드는요 여러 가지 요소를 갖고는 있어요 한 가지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걸 보면서 나 나름대로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느낌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만들어내지 않고 지금까지 이 느낌을 제가 얘기했던 거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아그 느낌을 머릿속에 숙지를 하는 거예요. 자꾸 보는 거죠. 느낌을. 그래서 이 카드 하나하나를 내 걸로 만들어요. 소화를 해. 보면 은딱 내가 해줄 말이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어.. 내가 만날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아니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하는데 이 카드가 딱 나왔어 그럼 어때요? 그럼 대놓고 어? 거지 같아요 그래요? <웃음> 지금 사귀는 남자 거지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 이게 거지 카드, 뭐 바보 카드 바보 같아요 뭐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죠 음 센스가 좀 있으신 분이네요 하지만 뭐 금전적으로는 그렇게 여유 있는 거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고 구속 받는걸 싫어하는 거 같아요 뭐, 여러 가지로 이 의미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굳이 막, 막 나쁘게 얘기까지는 없잖아. 뭐, 돈도 되게 없어 보여. 요 네. 그리고 뭐, 음? 그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웃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의미를. 그렇게 잘, 이렇게 느끼는 대로 이제 그런 어떤 거를 좋게 얘기를 해줘야지. 좋게 얘기를 해주면서, 어, 단점을 슬쩍슬쩍 얘기하는 거죠. 네. 어디 얽매이는 걸 싫어하고, 네. 그리고 계획성은 좀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그, 직장보다는 자기 사업이든 자유로운 예술이든 그런 쪽에 더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 연애도 나름대로 낭만적으로, 꽃을 들고 있죠. 되게 낭만적으로는 하지만 그런 어떤 현실적인 감각은 좀 떨어지는 남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되죠. 그래서 금전적인 건 굉장히 약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런 점이 있다. 그런 카드의 의미를 안다면 오, 바보 카드 같은 경우는 요정도 내가 외울 부분을 외우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접목시키면 돼요. 네. 자, 바보 카드는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고요. 어, 제가 길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다음 카드로 해서 78장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아마 1편부터 쭉 보신다면 어, 카드의 어느 정도의 그 이미지에 대한 내용, 의미 이런 거를 숙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 다 알게 되면 그때는 제가 요걸 이제 보는 방법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 알려드리고 또 풀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외우는 건 쉬워. <웃음> 외우는 건 계속 오 어, 그래 이건 뭐 이러는 뜻이야. 근데 어, 딱 펴놓고 지금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입이 딱 막혀. <웃음> 뭐였더라. <웃음> 뭐라고 말해야 되더라? 막 이래요. 근데 그런 어떤 그 말문이 이렇게 트이고 내가 그런 걸 부드럽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상대방도 그 사람의 그 기본적인 그 상황을 피드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들어야 돼요. 들으면, 들으면서 이 카드를 본 거와 전혀 듣지 않고 본거 해석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요령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이제 0번 카드. 해봤습니다. 다음에 일번 카드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